지금이 오후 1시 정도 됐는데 저는 아예 방을 샜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면 한한달 전부터 단발머리 뽐뿌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방금 친구랑 카톡하다가 친구가 자기도 단발병 걸렸다고 그냥 잘라버리자고 유혹을 해서 이렇게 충동적으로 갑자기 단발을 자르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상해서 이정도는 잘라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 친구랑 항상 단발에 디귿자라도 꺼내면 은 우리 서로 때리자, 참자 이러면서 같이 버텨왔던 친구인데 이 잠옷이 그 친구가 준 잠옷이거든요 그래서 의미있게 그 친구가 준 잠옷을 입고 머리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안돼, <너무 짧아>. <웃음> 아, 이 근데 너무 야! 아, 야! <웃음> 아, 너너너왜이렇 아, 나도 못왜 이렇게 들도해 아, 야! 아, 해 아, <웃음> 잘하고 <알고> 있어 자기야 <웃음> 이거 브러쉬야 오 마이 갓 으으 으으 으으 한번에 슉 버리지 말고 간직하자 <웃음> <웃음> 기분전환이 하고 싶었던 건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정말 만족하고요 이렇게 조금 아직 삐뚤빼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 앞으로 생활하면서 다르고 하면 될것 같아요 머리 자른지 하루가 지난 상태고요 그냥 고데기로 해봤는데 단발머리가 진짜 너무 오랜만이고 그리고 어렸을 때 단발했을 땐 그냥 이렇게 시컬로만 말고 다녔어서 이런 스타일 처음 해봤는데 글쎄요 뭔가 좀 나이 들어 보이는것 같아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심심해서 한번 화장도 해보고 옷도 입고 꾸며봤어요. <웃음> 이제 저는 점심 준비하러 부엌으로 갑니다. <웃음>